전 마음이 너무 약해요 다영아 나 너무 추워 너 1교시에 수업 있다고 하지 않았어? 응 맞아 근데 학교 가다가 너무 추운 거야 그래서 잠깐 너네 집에 들렀어 왜? 나 어때 보여? 멋부렸구만? 옷좀 따뜻하게 입고 나오지 그치 너도 내가 막 불쌍해 보이고 애처로워 보이고 막 안아주고 싶고 그렇지 뭐? 아니 뭐? 다영아 나 콧물도 나 휴지 줘? 아니 그거 말고 지금 이렇게 나가면 나 감기 걸릴 것 같아 감기 걸리면 우리 팀플 하는 거 발표 누가 해? 너가 해야지 발표하다가 감기 걸려서 <웃음> 기침하면 어떡해 F는 누가 맞아? 니가 맞아야지 팀플이잖아 내가 망하면 너도 망하는 거야 너 원하는 게 뭐야? 너 패딩 샀지 야 그거 나 알바해서 겨우 산 거다 진짜 딱한번 입었거든 그랬어? 그랬구나 우리 다영이가 어렵게 산 신상 옷 내가 추위에 오돌오돌 떠느라 분수도 모르고 딱한 번만 입겠다고 염치도 없이 부탁하려고 했구나 나는 친구가 아니었구나 나는 친구도 아닌 그런 애였구나 야너 갑자기 왜 이래 아니야 다영아 난 여기 안온 걸로 해줘 이만 친구는 엄동설안의 죽음의 1교실을 들으러 가볼게 와야 박수빈 너 진짜 그렇게 가면 내가 뭐가 되냐 알았어 패딩 빌려줄게 대신 너 진짜 뭐 묻히면 안 된다 진짜 <웃음> 진짜? 임다영 따랑해 <웃음> 전 마음이 너무 여려요 다영다영 다영, 밥솥 어떻게 켜? 아침부터 뭐해? 남의 집 와서 뭐하는 거야? 아 오늘 우리 오빠 예비군 간대 내가 그래서 도시락 사주려고야 근데 왜 우리 집에 와서 도시락을 사? 아 우리 집은 엄마 아빠 있잖아 이럴 때 자취하는 친구 딱좀 보는 거지 나 아침부러, 아침부터 시끄러워가지고 잠깬거 알지? 아 알지 알지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알겠어 그럼 나 다시 잘게 다양다양 다양. 근데 나 쌀이 필요한데 어 저기 냉장고 옆에 있거든? 필요한 만큼만 해나 잘게 다영 다영! 근데 이거 밥 어떻게 해? 아! 진짜 기다려봐 내가 해줄게. 에이 야기씨. 근데 다영 다영 감자샐러드 할줄 알아? 줘봐 내가 감자 옅게 줄게. 못하는 게 없다니까. 나 이것만 하고 진짜 잔다. 응응. <웃음> 응. 어? 근데 다영 다영 빵좀 잘라줄 수 있어? 내가 모서리 봉포증 있잖아. 뾰족한 거아뜯 비켜봐 내가 잘라줄게. 그럼 빵 자르고 계단도 옅게 줄래? 그리고 스포도 할 건데 당근 좀 잘라놔. 야! 네 남친 거라매왜 내가 다해? 네가. 아 다영 미안해. 난 그게 아니라 너도 알잖아, 나 요리 못하는 거. <웃음> 그냥 너의 도움을 좀 받고 싶어서 그런 건데 화났다면 사과할게. 부려 먹으려고 한건 아니야. 나 나갈까? 아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뭐가 돼? 해줄게. 기다려봐. 역시 다영 다영. 전 마음이 모질이에요 다영아 난네가동아리모임안나올모알았어내나 왜? 모가나 피하길래. 나도 모르나못본 거야. 아나왜 이렇게 취요어나어나 나도 모르겠어요. 나도 모르아 너는 어떻게 갈거야? 왜? 너 설마 뭐 데려다 준다는 그런 진부할만 하는거 아니지? 에이.. 내가 양심이 있는데 그런 말 못하지 야야 <웃음> 야, 내가 알아서 갈테니까 너도 알아서 가너 많이 취했다 어.. 자자가그데 자영아 아 왜! 왜 자꾸 말 시켜 너는 진짜 좋은 애야 어. 내가 사귄 네 중에 최고 뭐? 이제 와서 무슨 말해 너? 하나도 안 고맙거든? 대친심이야 가라 열받는다 사영아! 왜! 뭐! 말 걸지마 미안한데 18,000원 있니? 찌질이 1 8 0 0 왜? 18,000원만 빌려줄 수 있니? 뭐? 너 뭐하고 사... 너 방금 뭐라고 했니? 내가 저녁 한지 얼마 안 됐잖아 핵실비가 없어서 할증도 못줄것 같고 하.. 너왜 이러고 사냐 다영아 이런 남자라 미안해 염치도 없다 그렇지 너한테 돈이나 빌리고 야네 여친한테 전화하면 되잖아 나랑 사귈 때 바람 피네 있잖아 헤어졌어 미안해 못 들은 걸로 해줘 내가 너무 없어 보였네 <웃음> 다 그냥 걸어가면 돼 걸어가면 한 3시간 걸리는데 뛰어가면 <웃음> 2시간 컷할수 있어 너 알지? 나 고등학교 때 육사하고 <웃음> 야 18,000원이면 되냐? 2만원 콜? 야야 일어나! 야, 갑자기 왜 잠들어 너 야! <목소리> 전 그냥 바보예요 바보 다영아 나 부탁이 있는데 나 설마 돈 필요해? 알바비가 안 들어왔어 너내 돈은 언제 갚을 건데? 한달 뒤에! 한달 뒤에 진짜 갚을게! 그래서 말인데 이왕 빌려주는 거나 10만원 더 빌려주면 안 돼? 뭐? 야너빚 청산도 제대로 안 하고 돈부터 다시 꾸는 거 아니다? 야, 나도 아는데 주인 아줌마가 월세 5만원 올린대 생활비도 빠듯하고 쓸데는 많고 빌릴 사람이 너밖에 없잖아 <웃음> 이번만 빌려주는 거다 한달 뒤에 다 갚아야 되는 거 알지? 알지! 그때 꼭 갚을게 알겠어 계좌로 쏠게 땡큐 다영아 고마워 그리고 며칠 뒤 소정이 세웠었어 예쁘다! 어디서 산 거야? 어 자폐 알려줘 너는 돈도 없다면서 옷은 잘 산다? 다영이한테 빌렸지 야 너네 다영이한테 말하지 마라 돈좀 제때 갚아 갚을 거야 누가 안 갚는다고 했어? 때가 되면 다 갚아요 걱정들 하지마 다영이가 착해서 기다려주는거지 그래 맞아 임다영은 너무 착해 바보같이 너무 착해서 탈이라니까 내가 걱정될 정도야 아주 친구에게 옷 빌려주고 집 빌려주고 돈도 빌려주고 밥도 만들어주는 애 누구? 접니다 구남친이 취하면 엎어서 집까지 데려다주고 전기장판 고장났길래 이불을 목까지 덮어주고 나오네, 누구? 접니다. 저는 왜 이러고 살까요? 무슨 말을 들어야 정신을 차릴까요? 혹시 저 혼내주실 분, 아, 저 혹시 혼내주실 분 계신가요?